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제안서 같은 거 많이 쓰시는 분 계신가요? 제안서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쓸때 만약에 이렇게 만든다면 어 말도 안 되겠죠 어, 주제와 맞는 그런 이미지와 도형들을 활용해서 어 세련되게 만들면 아무래도 보는 사람들도 어 진짜 잘했다 아니면 뭔가 오 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제가 보여드릴 제안서 만드는 방법 바로 이런 겁니다 아주 눈에 띄는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요 도형과 그리고 텍스트만 활용해서 이렇게도 만들어 줄수 있고요 목차, 내용까지 오! 어떤가요?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냥 통 이미지에다가 이제 내용을 집어 넣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이런 디자인 말고요 범용성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내가 만약에 파워포인트로서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 강의안을 만들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제가 만든 ppt 입니다 음, 굉장히 깔끔하죠? 자 이런식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겁니다 어, 보통 제안서 만들 때 표지와 그리고 목차가 대략적으로 많이 들어가죠 표지, 목차, 내용을 입력하는 칸까지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이미지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런 이미지들은 아무래도 제안서 만들 때 쓰는 거다 보니까 저작권이라든지 사용범위가 굉장히 넓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 줄수 있는 그런 이미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Image b a n 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할 건데요 이 사이트는 제안서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보고서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쓰기 좋은 그런 이미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 지금 여기 들어가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 금전적인 이제 페이를 주고서 사야 되는 건데 음뭐책 표지 이런 거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돈을 꽤 많이 주고 사야 되는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만약에 이런 사정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왼쪽 상단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눌러 오시면 여기에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무료 이미지들을 하루에 3컷씩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여기에서 제안서 이미지들을 찾아볼 건데요. 음, 저는 여기다가 비즈, 비즈니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비즈니스를 하고 이렇게 적게 되면 음, 조금 진부한 느낌이긴 하지만, 뭔가 어... 꼭제안서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음...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오, 이 이미지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이미지를 웹용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동의하고 이미지 다운로드를 누르면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 있는 이 이미지 말고 다른 이미지도 굉장히 많으니까 음,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파워포인트 안에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 그림을 통해서 삽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을 했고요 이제 이미지를 슬라이드 크기에 맞게 잘라주셔야 하는데요 현재 보이는 이 슬라이드 크기는 16대9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를 16대9 비율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선택 후 그림도구서식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그리고 16대9 비율로 알맞게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크기에 맞춰서 딱 맞춰주면 되겠죠 만약에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하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4대 3 비율이 기본 비율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도 4대 3 비율로 잘라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잘랐죠. 이 다음에는 지금 현재 왼쪽에 피사체가 있고, 오른쪽을 뭔가 좀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제 제목과 이제 내용들을 입력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제목을 입력하기 전에 여기 텍스트를 그냥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맑은 고딕으로 이 텍스트 상자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음, 그닥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 도형 하나를 집어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네모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삽입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살짝 빗금 형식으로 만들어 줄 건데, 이것은 마우스 오른쪽 전 편집을 눌러 주시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검정색 점을 이동만 시켜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새로운 도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 회색 종류로 채워 주실 거고요 그리고 투명도를 살짝만 이렇게 줄게요 자 그리고 텍스트 상자는 맨 앞으로 보내기 그리고 텍스트 글꼴들은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 채 요거는 좀더 얇은 나눔 스퀘어 라이트 채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색상은 흰색으로 자 이런식으로 바꿔줬습니다 음, 뭔가 느낌있죠? 만약에 나는 여기 있는 이런 도형이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줄이셔서 표현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만드셔도 되고 뭐 위에 글 없애서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도 있게 됩니다 어떤가요? 어, 표지 만드실 때 따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지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방향 쪽에 맞춰서 제목을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만든 게 요것도 있지만 요런 것도 있어요 자 여기 도형을 두 개를 겹친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어떻게 만든 건지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컨트롤 키 누른 채 그대로 복사해서 크기를 이렇게 키워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색상을 이런 색으로 바꿔줬죠?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했으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진짜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표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목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목차는 그대로 여기 있는 이 페이지를 복제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복제 자, 여기 는거 그대로 삭제 일단 자 오른쪽에다가 목차를 입력할건데 어, 도형이 없으면 잘 안보이겠죠? 다시 한번 도형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사각형 도형을 살짝 이렇게 그려줍니다 색상도 바꿔줄거고요자 이렇게 색상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건데요 텍스트 상자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찍어서 작업하게 되면 여기 네모 상자 안에 글이 써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텍스트 상자를 누르시고 이미지 바깥쪽이나 이미지 안쪽에서 콕 찌른 뒤에 목차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목차를 입력해 주시고 흰색 엑스트라 볼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내용들을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 나는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적당히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목차 아래쪽으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채 수직수평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 숫자 입력해주신 뒤에 아래쪽에다가 또한번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여섯 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하고 또 아래쪽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칸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봤고 이제 여기 아래쪽에다가 소제목들만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소제목들도 그대로 아래쪽으로 복사해서 크기를 조금 더 작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눔 스퀘어체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어떤가요? 목차 입력하기도 아주 간단하게 해봤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 그런 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하는 칸은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식으로 왼쪽 상단에 텍스트를 입력하고요 이제 아래쪽에다 도형이나 이미지를 집어 넣어서 대략적으로 조금 음, 템플릿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는 편인데요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에다가 상자를 하나 넣어 줄게요 네모 상자 콕 집어넣고. 자, 이런 식으로 숫자와 그리고 텍스트들을 입력을 해봤는데요. 음, 이렇게만 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뭐 도형을 집어넣어서 약간의 틀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쪽에다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음, 나는 조금 더 세련되게, 좀 느낌있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활용해보고 싶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잔디 모양이 있죠? 잔디. 이 잔디를 이잔디 아래쪽에다 넣어도 좀 예쁠 것 같아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일단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쪽 부분만 잘라 주겠습니다 그림 도구서식 자르기 이렇게 아래쪽으로 잘라 주시고요 톡 놓아줍니다 그럼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이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그대로 복사를 해줍니다. 오! 어떤가요? 겹쳐져 있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오, 뭐야, 이런 게, 새로운 게 만들어졌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이렇게. 나뭇잎 없애게끔 이렇게 해주고 살짝만 늘려줘도, 오! 딱 아래쪽에 내용 집어넣을 수 있는 템플릿 모양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안쪽에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싶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아이콘과 도형들을 활용해서 내가 구분하고 싶은 내용들 입력해 줄수 있고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거 보셨죠?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이미지인데 다른 이미지와 색상을 넣었을 때의 표현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거는 이거는 하나의 방법일 뿐 똑같이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텍스트만 집어 넣어도 잘 보인다 라고 하시면 왼쪽에 도형 집어 넣고 오른쪽에 텍스트만 입력해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안서에 들어가는 이미지 활용법 아주 유용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이 강의의 핵심은 아무래도 그 안에 도형을 어떻게 집어넣고 그리고 색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좀더 주된 강의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꼭 참고해 보시면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